추천주 결과 볼게요 이구 산업 월봉 이고 역별 끊고 박스 나와주던 구간에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5천원까지 갈수 있다고 전고점까지 기대수익 드렸고요 결국 5천원 도달하고 전고 돌파 확실하게 해주면서 역대 신고가 가격까지 올라가줬습니다 최대 120% 이거는 그냥 단순 고가 표기고요 이 내에서 최대한의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 11월에 일봉 역별 돌파 초입 자리, 전고 돌파 자리에서는 추천하고 실패를 했고요. 네, 하지만 월봉이 역별 돌파 초입 자리였기 때문에 편하게 시간 투자가 가능한 자리였죠.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발, 여기는 무릎이니까 무릎이었으니까 시간 투자가 부담 없이 가능했고 결국 수익. 이때 손절하셨던 분들은 이후에 제가 재추천했을때또 들어가셨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홀딩도 충분히 가능했다. 월봉을 항상 보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고돌파 노란색깔 뚫어주면서 급등이 단기에 나와줬고요. 이때 매물수화였다. 이것도 복습하시고요. 무릎자리, 바닥에 무릎자리에서 윗꼬리가뜬 거니까 차익실현이 아닌 매물소화에 무게를 두고 재추천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고점에서도 전고돌파 재추천을 또 드렸고요 이때 보라색깔 때 살짝 전고돌파 나왔죠 꼬리는 무시합니다 꼬리 무시하고 캔들의 양봉종가 그리고 음봉의 시가가 제가 잡는 기준이고요 꼬리는 무시하니까 4천원 후반대에서 고점 추천드렸고 하루만에 15% 상승 다음날 또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서 5천원 중반 가격의 종가 또한번더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장중상한가 나와줬습니다 다만 요런 자리에서 진입하실 때는 조정이 엄청나게 클수 있으니까 1차 매수만 반드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손절을 짧게 잘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무릎 추천이었고 여기는 어깨머리 가는 자리에서 추천이었으니까 어제 4월 18일 종가시간 3시 20분쯤의 리딩이고요 기존 추천주지만 여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 검정별 매수 알람 키워드 드리면서 황금ST 이구산업 파인엠텍 3개 이렇게 알려드렸고 모두 다 다음날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구산업이 상한가로 가장 크게 올라가셨고요 어, 이렇게 검정별만 찾으시면 됩니다 매수신호가 헷갈리시는 분들 검정별을 찾으세요 이렇게 박셀바이오 상승이유 상승이유는 그냥 상승이유일 뿐이고 개별 판단 대응입니다 상승이유에는 검정별도 없고 매수하세요라는 말도 없고 근데 여기 추천을 보시면 또 3시 20분쯤에 박셀바이오 검정별 있고 매수하세요라는 말이 있죠 상승시 시원하게 가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추천드리고 이후에 목표가, 손절가 추천 이후, 뭐 재무, 위험요소 이런 거다 알려드립니다. 다음 현대무백스, 월봉, 역배열 끊을 때 추천드렸었고 좀 느리게 갔습니다. 반복 재추천을 드렸던 거고요. 여기가 이제 최근 재추천 구간인데 큰 역별 끊고 박스 상단까지 올라온 자리에서 또재추천을 드렸습니다. 결국 뚫고 오늘 상한가가 나와줬고요 느리긴 했지만 역시 월봉 역별 돌파 초입 무릎 자리였기 때문에 시간 투자가 충분히 가능했던 그림이고요. 여기가 머리고 발, 무릎, 이제 어깨 온 거고 머리까지 가면 또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거는 일봉이고 이때 처음 추천하고 다음날 바로 10% 상승이 나와줬지만 이유는 밀렸고요. 또 회복 나올 때 박스 내에서 반복 추천드렸고 오늘 4 0 0 0원 여기 윗꼬리 윗꼬리 기준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또 장중에 제추천을 드리고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전일시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반짝이 무게를 두자고 했는데 다른 호재가 하나 더 터지면서 상승이 나와줬네요. 이렇게 공급계약 체결만으로는 반짝 상승의 무게를 둔거였는데 이제 로봇 배송 26년까지 또 1250억 투입계획 이 뉴스로 힘을 더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SP 시스템스 역시 현대무백스와 동일하게 로봇 쪽으로 호재를 입으면서 역대 신고가 가졌고 요 초록원 작년에 이 왔다 갔다 하는게 모두 세력의 통매집이다 매집을 하고 크게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분석을 드렸구요 어, 결국 역대 신고가를 만들어줬죠 역배가 끊고 올라왔던 역배가 끊고 올라왔던 타점들 복습하시구요 세번째 역별 배 돌파 초입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모두 다 통매집으로 분석을 드리고 결국 고점 경신 다음 TSI 이것도 중장기 추천 드린거고요 추세 하단 반등 나왔고 역배열 돌파 초입 추세 박스가 정직하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는거죠 16,000원까지 정석 흐름으로 17,000원 윗꼬리 오늘 주면서 추세 박스 상단까지 도달을 해줬고요 최대 90% 수익이 나아졌네요. 프리미엄 중장기 방은 최소 50% 수익 노리고 추천드리는 방입니다. 다음 파인 엠텍 일봉이고 역배열 끊고 여기가 발이고 여기 무릎, 무릎 자리에서 반복 추천하고 어깨 머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서 더 간다. 하루 만에 또 급등 나왔고 이후 안 무너지죠.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매도 분할매도 하시면 되는 건데 옆으로 가는 강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반복 추천, 홀딩 사인 드렸고 또 박스 돌파가 나왔던 주황원에서도 재추천하고 하루 만에 10% 상승이 나왔습니다. 승했던 이유는 폴더블 스마트폰, 내장 힌지, 독점 이슈 관련해서 다음 황금 ST 이거는 역별 돌파하기 전에 박스 하단에서 추천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큰 박스 내에서 박스 하단 박스 매매 추천 돌파하기 전에 미리 추천을 드렸던 거고 올라가면 노랑까지 갈수 있다 노랑 초과도 달 했고요 최대 50% 정도 수익권 이거는 추천하고 나서 급등한 후에 고점 박스가 나와줬기 때문에 아까 앞에 파이넴텍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급등 나오고 빠지면 이제 분할매도 시작하는 건데 주가가 옆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에서 계속 반복 추천을 종가마다 드렸던 거고요 최근 또 은봉이 꼴이지만 더 간다고 말씀드리고 이때 추천을 드리고 하루만에 13% 주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다음 세아 메카닉스 월봉 역별 끊고 무릎자리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이죠 여기서 잡지 않아도 여기서 잡아도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자리는 거의 다 발이 아니라 무릎이에요 이렇게 추세를 돌리는 자리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추세를 잘 끌어올립니다 결국 단기에 60% 상승이 나와졌고요 일봉상으로는 박스 자리에서 박스 상단 자리에서 반복 추천 요때 제가 음봉 시외상승으로 급등 나왔고 음봉마감이지만 박스위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더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밀렸죠. 밀렸지만 기존의 박스하단은 지키고 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재추천을 드렸고요. 이유도 반복추천드리면서 오늘 고점경신하고 현재 고점에서 박스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EV첨단 소재 겜메우기로 2,000원대에서 추천드렸고요.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박스가 나오고 있죠. 바닥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앞에 세아메카닉스처럼 만약에 밀려도 요 하단 이탈이 없으면 계속 홀딩이 가능한 거고요. 겜매우기는 노란색에 매수 매도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안착하면 초록 색깔 안착하면 쉽게 주황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갭매우기로 추천드렸던 위메이드 맥스 얘는 추천드리고 추세하단까지 밀렸다가 회복하고 결국 주황까지 도달 보통 갭매우기로 이제 올라가면 초과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얘도 초과 상승으로 최대 80% 수익 준 후에 밀렸고요 EV 점단 소재도 박스 하단까지 밀렸다가 제한착하고 바로 상한가, 상한가로 주황색깔까지 갭매우기 성공 도달을 해줬고 여기까지만 먹었어도 돌파기준 30% 눌림기준 70%입니다 이것도 단기 엄청나게 큰 수익이죠 네, 남아있는 물량을 이제 홀딩했으면 쉽게 단기에 190%까지 수익을 받고 이유는 700%,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다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매우 수월했고요 지금은 최고점에서 은봉 윗꼬리가 떴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세가 끝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다 월봉으로 보시면 역배열 끊고 급하게 쭉 이렇게 올라갔고요 이것 역시 단순 고가입니다 단순 고가 단순 고가 내에서 우리가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EV 참단 소재는 오늘 1,400만원 수익인증 600%짜리 300%에도 분할 매도하셨고 이렇게 남아있는 물량은 추세가 운 좋게 이어지면 홀딩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추세 수익을 보너스로 가져가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중장기로 추천했던 에코프로도 운 좋게 단기 추세 이탈 없이 쭉쭉쭉 올라갔기 때문에 추세 홀딩이 매우 수월했죠. 매매를 하시다 보면 가끔씩 미친 상승이 흔들기도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할 매도하면서 최대한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하나 먹어주면 손절 정복 여러 개 정리해도 총수익 마감이 되죠. 황금 ST도 350만원 28% 수익 다음 파인 엠텍 300만원 세아 메카닉스 350만원 둘다 수익률 역시 분할 매도하면서 30% 이상 높게 찍혀 있고요 추세타고 쭉쭉 올라갔던 에코프로 최근에 2억 400만원 수익인증이 있었죠 이것도 분할 매도하면서 끌고 간거기 때문에 아직도 홀딩하고 계시고 이전에 분할 매도 수익도 있고 이거는 지금 들고 계신거니까 더욱더 수익이 클겁니다 단 한번도 추세이탈이 없이 쭉쭉 올라갔고요 이때 제추천하고 매도사인 한번도 드린적 없어요 기존 6만원의 강력 중장기 재추천 드렸었고요. 추세 하단에서 하한가 나왔을 때 추천 드렸습니다. 내부자 거래 혐의는 이 하한가는 기회다. 본질 훼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악재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한가에서 추천을 드렸고, 요때 기준으로는 1000% 이상 올라갔고요.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자리가 여기 재추천, 정고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재추천 드리고, 계속 홀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셀바이오도 볼게요. 오늘 좀 하락이 나왔고 430만원 46% 수익인증 축하드립니다. 자, 월봉 박스 하단에서 작은 박스 돌파 나올 때 일정주로 추천을 드렸고요. 이때는 9월 일정주로 추천드리고 단기 100% 이때는 4월 AACR 일정주로 추천드리고 단기 60% 상승이 나왔습니다. 박스 상단은 75,000원, 윗꼬리는 만원, 75,000원, 만원까지 75 ,000원, 홀딩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마냥 홀딩 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꺾이는 구간이 이번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락시에 분할 매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영상 설명에서, 자, 여기, 노란 색깔 이탈하면 보라 색깔까지 쉽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딱, 이만큼 거의, 하락이 나와버렸죠. 이렇게 나왔고, 아직은 지켜주고 있습니다. 보라색을 보라색 상한가 가격, 상한가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또 크게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또 대응을 잘 해주시고요. 기존 삼성전자 예시로 많이 들어드리고 있는데, 대개의 목표가를 10만 원 이상 잡았을 겁니다. 근데 10만 원 도달하지 않고 빠졌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만히 들고 있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는게 낫다 물론 초장기 포지션이라면 이런 하락을 버티고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갈 수가 있겠지만 정립식 매매를 하면서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런 수익 반납이 엄청난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필수적으로 해주는게 좋다 에클론도 볼게요 에클론은 최대 85% 수익 나왔고요 얘도 역별 끊고 올라오는 자리 여기가 발이고 발등 추천 여기가 무릎이었고 이제 어깨머리 가는 자리에서 단기 제로 소멸 나왔습니다 기존 추세 하단인 기존 추세 하단인 여기까지 이제 빠지는 거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오늘 21선을 종가상 이탈 없이 지키고 이렇게 22,000원 회복 마감을 해줬습니다. 22,000원 회복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현재 보유자분들은 2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할수 있게 추세 유지 마감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홀딩을 계속 해보시고 21선 이탈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또 다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 최악의 흐름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앱클론도 분할 매도 하면서 최대 50% 250만원 수익 인증 있었고요. 축하드립니다. 다음 4월 18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보겠습니다. 맥스트부터 시간의 상한가였고 삼성전자랑 3억 4억 계약체결 고가 18%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고요. 일반적으로 공급계약 체결이면 이렇게 반짝이 나옵니다. 다음 KBG 상한가였고 시간의 상한가로 추세 박스 돌파한 자리에서 상한가 마감 2차전지 호재 다음 윈팩 시간의 8.9%였고 고가 5% 종가 3% 다음 현대무백스 추천주였죠. 시의 8% 440억원 공급계약 체결이었고요또 원희룡 장관 로봇 배송 26년 시행한다. 1250억 투입계획 이에 상한가 마감해줬습니다. 다음 어반 리튬 반짝 이트론 계속 EID랑 연관된 종목들이 리튬 호재로 묻지마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유니온 히토류 관련주 5.7% 상승이었고 고가는 21% 종가는 6% 전고점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고 하이드로 리튬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에 비해서 머티리얼은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준 편이네요 다음 엔캠 반짝 CIS 반짝 광무도 반짝 세토피아는 히토리 관련주고 C의 4.7%였는데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애경 케미칼 반짝이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편이고 아모센스 반짝 일야 자이언트 스텝 로스웰 반짝 동국 RNS도 크게 올랐지만 반짝 했고요 얘도 히토리 관련주 태경산업은 상승 마감한 편이고 MP 반짝, T플래스 반짝 오늘은 상승 마감한 종목이 그래도 많이 있는 편입니다 맥스트가 정석 반짝 하락 흐름을 보여줬고요 낮은 확률로 하나, 둘, 셋, 넷네 종목이 무려 상한가 오늘 상한가가 14개 정도 나왔죠 강력한 장이었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튀었다 빠지니까 시초에 무리하게 시간의 상승 종목을 추격하지는 않도록 합니다 어저께 크게 반짝 나왔던 종목이 앱클론이었고요 앱클론이 시간의 상승이었고 장중 상한가까지 갔다가 크게 하락 마감했죠. 이렇게 고점에서 추격하는 것은 위험하다. 다음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차전지 삼성 SDI 6세대 각형 배터리 공개 예정 LG화학 1.2조원 투자 새만금 전구체 공장 건설 소식 어제 있었던 뉴스고 이에 KBG 자비스 EID 상한가 에이프로애경케미칼그외 종목들이 강세가 나와줬구요 다음 리튬 관련주 계속 같은 이유로 EID EV 첨단 소재 SM 백셀 EV 첨단 소재는 계속 추세를 유지해주다가 오늘 고점에서 은봉위꼴이 떴으니까 조심을 해주시구요 다음 전고체 배터리 유일 에너테크가 거의 2연상까지 상승이 나와줬다가좀 밀렸고 이지가 눌림자리에서 반등 엔시스도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고 TSI도 중장기 추천주였는데 추세 박스 상단까지 상승을 이어줬고요. 다음 전력설비 한전 독점 전기 민영화 관련해서 이화전기, 비츠로시스 연속 상승 나왔고 현대차 로봇 관련주 현대무벡스 상한가, SP 시스템스 역대신고가까지 올라갔고 두개다 추천 원주였죠. 다음 히토류 정부가 중국 자원 무기화에 대비한다 전일 시회 상승이었고 세토피아가 상한가 나머지는 반짝 상승 마감을 했고요. 황금 ST가 기존 추천주였고 52주 신고가로 크게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저점에서 추천드렸었고 300% 이상 올라갔고 다음 구리 관련주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구리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에 이구산업이 연속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구리주 이구산업 하나 딱 추천드렸고 120% 최대 상승 나와줬습니다 다음 제약 개별 강세 티운바이오 HLB 이노베이션 티운바이오는 완전간에 어, 앱클론이 어제 완전간에 뉴스 뜨고 장중상한가 찍었다가 크게 하락 마감했죠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티운바이오도 완전간에 뉴스 뜨면서 크게 반짝 나와줬고요 다음 교육관련주 정부가 교육개혁 관련해가지고 또 뉴스를 줬고 아이스크림 에드가 크게 반짝했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교육관련주는 앞으로도 뒤에 일정이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눌림목 을 때마다 시간 투자해보시면 또, 또 급등 구간을 줄수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 투자를 좀 해야 되고요 다음 철강 관련주 최근 하이스틸 금강철강 추천드렸고 시간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반짝 상승 마감했다가 오늘 또한번더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장기로는 흔들면서 계속 갈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개별 테마 영풍재지가 권리락으로 상승이 나왔고 모베이스전자 매출 1조 클럽 유력하다. 이에 급등이 나와줬고 다음 4월 19일 시간의 특징주 삼보산업 시간의 상한가 윤석열 미국 국빈 방문한다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고 월봉이 아, 박스 형태로 최근에는 역별 끊고 좀 올라오면서 박스 보여주다가 박스 살짝 돌파한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월봉 정고점은 7,000원 후반대 잡혀있고, 일봉은 7,000원, 정고점 몸통 7,850원, 위꼬리 저항, 요렇게 두개 주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요 박스 돌파해주고, 박스 업그레이드 한 자리에서 시간의 당한가로 7,000원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어, 여기 안착을 해줘야 다음 윗꼬리 도달 시도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8,500원 정도가 또 정고점으로 잡혀있네요. 주요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월봉의 흐름도 괜찮고 일봉도 바닥에서 잘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니까 만약에 이후에 또 하락한다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잘 보시면 좋겠네요. 지지는 내일의 시가나 저가 1차로 보시고 2차 6,500원 정도 3차 6,000원 다음 장기 평구간 최종적으로 기존의 박스하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로 130억 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유증 중에 유일한 호재가 3자배정이죠 남이 나한테 투자를 해주는 거니까 이전에 상패위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종목 최근 동전주까지 밀렸었고, 이런 건 관심 끄는 게 좋겠고요. 일봉상으로는, 최근 요렇게 가장 많이 부딪혔던 자리인데, 오늘 시간의 상승으로 다시 박스 안으로 돌았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와줬고요. 박스 상단 1500원 정도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1400원 정도 중간 저항대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초록뱀 컴퍼니 시간에상한가고 신사동 건물을 895억 정도에 하나 갤러리아에 양도를 했다. 자, 일봉은, 아, 월봉은 계속 역배열로 빠지면서 동전주까지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관심을 끄시는 게 좋겠고, 1봉은 121선. 주요하게 저항받고 있습니다. 550원 안착해주는 게 중요하고, 시간의 상승으로는 563까지 올라왔네요. 윗꼬리 저항대 574. 그리고 700. 중간 저항대로 요정도 주요하게세개 보시면 되고 550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동전주 역별 신저가로 빠지는 종목들은 절대 길게 보유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탈마다 정리해주시면서 주도주로 교체 공략하시는걸 권장드릴게요 카프로로 최근에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할때마다 전량은 아니더라도 분할매도 일부라도 손절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려야 된다. 이때도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빨리 정리하라고 했죠. 정리했으면 손실이라도 수익이나 마찬가지고 여태까지 들고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이틀정도 11선 회복하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기존에 크게 물렸던 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이틀마다 정리를 해주자. 다음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얘도 동전주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이고 어, 이쪽은 거의 다 동전주의 위험한 종목이니까 관심 끄시는 게 좋아요 감사보고서 제출 적정 나왔고 시간에 9.7% 2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일단 종가상 200원 위에서 놀아주면 그래도 2년선 돌파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지만 저는 이런 종목 관심 안 둡니다 같은 섹터에서 로스웰이 감사보고서 적정으로 시간에 2.8% 상승이었고 다음날 16% 반짝 나왔네요 로스웰과 유사한 흐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5% 이상 급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윗꼬리 확률의 무게를 두고 조심을 하자. YIK 시간에 8.7% 경제 사절단 포함 종목이고요. 월봉 역배열 끊고 좀 올라오고 있고, 일봉은 박스로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몸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 매매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455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다. 여기 돌파 안착 중요. 그리고 여기를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탈하면, 여기 이탈하면, 121선까지 밀릴 거고, 역시 2차 지지로 121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수평 지지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년선 안착해주면 좋은 흐름을 당연히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후에 저항은 5000원 정도 기존에 여기서 지지를 보여줬고 이제 저항으로 바뀌는 자리니까 다음 정고점 5000원 중반 그 다음은 6000원 중반 다음 소니드 8.5% 4월 2 0일이 일정이죠 인수 일정이 있고 단기 일정주로 추천드렸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이유는 자회사 F디스플레이 매각으로 현금을 확보했다 2차전지 사업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주요하게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월봉 역돌초 무릎자리였다 발, 무릎 발, 무릎, 무릎자리 추천했으니까 어깨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죠. 어깨까지만 가도 평균 30% 수익 나와준다고 했습니다. 머리까지 가지 않아도 어깨까지만 가도 충분히 수익이 크게 나온다. 하루만에 22% 급등 수익 나와줬고요. 바로감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항상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고 간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분할 매수해야 분할 매수를 해야 멘탈 보존을 할 수가 있죠 안그러면 멘탈 깨지고 올라가는 종목도 먹지 못합니다 운 좋게 단기일정주였기 때문에 노랑으로 바로 갔지만 항상 초록을 기본으로 대응잡고 분할 매수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유 앞에 월봉 무릎 자리였다 일봉은 박스 돌파 시도 자리였다 박스 매매하면 되는 자리니까 당연히 박스 하단까지 밀리는 건 생각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고 다음 단기 일정주 4월 20일 일정주였기 때문에 17일에 어, 들어갔으면 무난히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 다음 1월 2월 3월 매달 상한가 터졌습니다. 매달 상한가 장중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4월도 당연히 급등이 나와줄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걸 모르면 4월 17일에 매수하고 나서 어, 마이너스 오 살짝 나왔다고 개처물렸네 어, 이러면서 제 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리빙을 전혀 숙지를 하지 않는 거고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 거죠. 어,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신 분이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아니에요. 어, 몇년 됐어. 그런데도 아직도 어, 이러고 있는 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런 분들은 주식을 접어야 되고 근데 아직 주식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분들은 제가 앞에 얘기한 거잘 숙지해가지고 버티고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크게 먹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손절가가 이탈이 없는데도 저러고 있으니 수익이 날 수가 없죠. 자 오늘 좀 크게 무너졌지만 크게 오르고 뭐 다음날 당연한 조정이라고도 볼수 있는거고 내일까지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홀딩 가능사인 드렸습니다. 결국 시간 으로또 반등이 나와주면서 내일 반짝은 조심해야 되겠죠 일단 첫번째로 시간의 상승 종목은 반짝 상승 확률이 크고 두번째로는 일정 당일이기 때문에 단기 제로 소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애클론처럼 튀었다가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애클론 18일 분봉이고요 이렇게 급등 나오고 시가이탈 저가이탈 할 때마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소니드도 이제 장기로 볼게 아니라 단기 매매로 일정주로 들어갔던 분들은 내일 만약에 시가이탈, 저가이탈 나와준다면 분봉 보면서 이탈시에 대응해주시고 지켜주면 홀딩 가능하고요. 모베이스전자 최근 상한가 종목이고 7.9% 올해 매출 1조 유력하다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탑재 역별 끊고 박스 돌파하면서 무릎자리에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여기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자리죠. 이제 어깨머리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일봉 상한가 다음날 한번더 급등. 여기 저가를 가장 주요하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3,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3,0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했고. 고점, 윗꼬리, 밑꼬리 기준으로. 저항과 지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전고점 저항대 3000원 중반 윗꼬리는 3800원 정도 현재 고점에서 놀고 있으니까 오늘의 저가 2600원 정도 이탈하면 분할매도 반드시 시작을 해주시고요월봉상으로는 3250원이 가장 중요한 저항대가 됩니다. 요두 개. 다음, 태경산업 7%. 구리 관련주로 강세가 나왔고요 월봉 8,000원 돌파하고, 역대 신고가. 최근 크게 6,000원, 8,000원 정도 박스였고, 일봉은 여기 정고 돌파. 8,000원 뚫고, 오늘 다 급등 나오고, 시간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와줬네요. 내일의 시가나 이제 저가를 1차 지지로 잡으시고, 오늘의 종가를 다음 지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9,000원, 8,500원, 또 시가나 저가, 이렇게. 주요하게 4개 지지 보시면 되고, 지키면 홀딩, 이탈할 때마다 분할 매도 하시면 됩니다. 저항대는 없죠. 역대 신고가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 6.3% 경제 사절단 포함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호재로 바닥에서 반등이 좀 나왔고요 자 역별로 이렇게 빠지다가 빠지다가 박스 박스에서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급등하고 현재는 좀 밀린 상태 그때 마이크로바이옴 급등 제자리 현재는 또 이렇게 1년선, 2년선 사이에서 박스 보시면 되는 거고요. 2년선 26,5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합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24,500원 정도까지 회복을 해줬고요. 이요 정도까지. 요 박스 매매하시고 여기 안착하면 다음 정고점 노려보시면 되고. 오늘의 저가 지지 가장 중요하겠죠. 이수화 전고체 배터리 기존 대장주 중에 하나죠. 얘도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되었고요 CLO 5.7% 역대 신고가 자리 어, 일봉은 11일에 은봉 위골이 뜨면서 조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21선 이탈하고 계속 좀 하방을 보여주다가 또 올라오는데 21선에 그대로 저항맞고 떨어졌고요 여기가 49,000원 정도 종가상 49,000원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외로 45,000원까지 회복해줬고요 일단 다시 또 5일선 회복하려고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가상 5일선을 최근에 회복조차 못한 상태로 좀 밀리고 있으니까 1차로는 5일선 예보 2차로는 21선, 다음은 55,000원, 그 다음에 63,000원 이렇게 저항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의 저가나 4만원, 여기를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로 보셔야 되고 4만원이 타락이 되면 61선인 33,000원까지 빠르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하락종목 하나 볼게요 EV참단 소재 앞에 설명드렸는데 시간으로또 마이너스 6.6% 전환청구권 행사로 은봉 고점이꼬리가 떴기 때문에 주의를 말씀드렸고 시간으로또 추가하락이 나왔습니다 타점 복습하시고 수익은 1200만원 600% 수익인증이 있었구요 추세로 올라갔기 때문에 홀딩하기가 수월했죠. 분할매도 하면서 지금은 5일선 11선 15일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시간으로 1 9 0 0원 정도까지 하락이 나왔고요 5일선이 1 4 0 0원 정도 합니다. 여기 1차 지지 다음 11선 8000원 정도 2차 지지 중간값 넣을거면 이렇게 대칭으로 9,500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무너지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는 자리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차트들 차고 넘치죠. 이런 최악의 흐름들 항상 염두에 두면서 크게 오른 종목들은 늘상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을 하자.